근데 이 염소 애들은 진짜 약간 여기에 이렇게 찍 하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하... 음. 이거 약간 그... 아 이거... 이름은 이거... 어? 이거 전체 이용가가 안 되는데... 아... 육강으로 갑시다. 존나 빠르게 갑니다. 존나 빠르게. 응? 뭐야? 이분들아 <웃음> 얘들아 미안하다. X이라고 해서 미안하다.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? 상태가 왜 이래? 되게 히읍.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. 되게 되게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. 오! 고영이 뭐야 이거? 닌토? 닌자 토끼? 야 이름 존나 성의 없다. 노. 라자냐 맛있긴 한데 릴리안 갑시다. 햄스틴! 얘 옷이 좀 별로네. 어, 헨리, 라라미 어, 부캐! 어? 부케 어, 나도 부케 팔래, 응. 어, 나도 부케 팔래, 응. 말자, 찍순이. 이름 진짜 존나 이거 누가, 누가 이거 누가 번역했냐? 확상 막하다. 어? 안 고르게 없나요? 저도 그게. 어, 민트색! 대박 돌돌. 얘 괜찮은데? 레인이? 아까 걸린 애가 진짜 정상이란 걸 알게 될 거잖아. 오, 슬슬 알게 되고 있어. 진짜 쟤는 색깔 왜 저래? 오 진짜 이상해. 얘네 뭐야. 뭐냐 진짜 이 개노답 뭐야 진짜. 오. 색깔 밝은 걸로 하자. 자잘들으십시오 <웃음> 이제 저 얘네 뭐야. 왜 이렇게 생겼어들이 캠핑장에 오고 정착주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오, 진짜 존나 끔찍하다. 진짜 대박이다 진짜. 혼양이. 어, 야, 이건 고양인데도 좀, 근데 얘보단 얘가 낫다. 어. 뽀야미. 아까 뽀야미 사랑해, 누가 이러지 않았어? 이거 좀 귀엽네. 좀 정신 나간 광기처럼 생기긴 했지만. 이, 이게 뭐야? 왜 이런 걸 만들지? 이거 힐링 게임 아니었어? 애들은 착해요? 아, 저 얼굴에 착하지도 않으면, 에휴.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. 아 뭐야 이게. 솔직히 나도 그랬어. 정말로. 뻥이야. <뻥> 뻥이야. <웃음> 존나 웃기네. 에휴. 충성이야. 뭐냐 얘? 힘들어. 진짜 이름이 이거예요? 이름이 진짜 힘들어라고? 또라이 아니에요? 이름 진짜 존나. 와 진짜. 오로라 햄가스. 야 이거 이거 너무 잔인한 이름 아니냐? 어? 얘는 근데 눈이 왜 없어? 개무섭다. 어, 이제 좀 정상적인 애들 나온다. 그죠? 어? 난 얘가 나온 것 같아. 왜냐면 얘가, 얘가 고양이거든. 진짜 이상하다.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. 에휴. 얘는 왜 광대가 눈 밑에 들어있는데? 눈을 찌르는데, 광대가? 광대 맞아? 이게 사실 눈인 거 아니야? 어? 눈을 그려놓은 거고 사실 이게 눈인 거 아니냐고. 희죽? 야, 얘 이름 존나 귀엽네. 희죽. 어? 마르. 고양이가 좀 괜찮다. 어, 리아나 예약한 이 리안나 같은 느낌이네? 그치? 리안나가 외국에서 리아나 라면서요? 발음이? 근데 얘네 둘다 귀엽다, 얘네는. 그죠? 얘네가 왜 같이 붙었냐? 아, 진짜 짜증나네. 귀여운 애들끼리 붙이냐? 코카콜라 맛있다. 리아나 부자야? 그럼 부자하러 가자. <웃음> 파이프, 시베리아. 얘는좀 정상적인데? 어. 시베리아. 슬리터가 음, 마음에 든다. 에휴. 아이다! 마! 아이다! 아이다! 눈가리가 마태인가 같지 않나? 야는 아이다! 야는 아이다! 아이다 방송하는 사람들 한식 다 있다고? 방금 아이다 별 감흥 없었는데? 깊이주면 1순위야? No. 아, 근데 이 염소 애들은 진짜 약간... 여기에 이렇게 찍 하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... 아, 이거 약간 그... 아 이거... 이름은 이거... 어? 이거 전체 이용가가 안 되는데... 아 있잖아, 그, 그, 뭐냐, 어? 그, 왜, 모 유튜버가 맨날 뭐 맵다고 하잖아요. 어? 햄 머시기로 생각하는, 어, 시작하는 유튜버분이 맨날 머시기 맵다, 이러잖아. 어, 응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음. 응. 정말. 음 응. 정이 안 간다, 영속 캐릭터들은. 음. 타실 언급했으니 강퇴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방종하겠습니다 <웃음> 럭키, 뭐가 럭키인 거지? 막몸다 부러지고 막다 칙칙 붕대 가봤는데, 그래, 눈 하나는 살아서? 그래서 럭키인건가? 이 새끼 굉장히 긍정적인 새끼예요 휴. 애들이 되게 다 자유분방하네. 이목구비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어? 미에 색감 지렸다. 어? 애플이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올려줍시다. 32강입니다 이제. 고양이로 가자. 어, 쥐새끼 따위? 응. 음. 근데 여기는 고양이보다 쥐가 더 귀여운데? <웃음> 누가 봐도 얘한테 너무 힘을 빡 줬는데요? 아닐라, 아까 떨어지지 않았어? 아까 죽인 것 같은데? 이상하네? 아, 빙티도 좀 마음에 드는데. 그렇지만 부두술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뽀야미, 내가 실물을 못 봐서, 이렇게 보면 좀 정신 나간 애 같거든. 뽀야미, 이거, 인게임에서 봤을 땐 존나 귀여운데요? 봐봐. 아, 이렇게 보니까 또안 귀엽네. 뭐야! 이거, 너... 이거 봐! 뽀야미네, 응. 뽀야미랑 완전 닮았다. 그죠? 근데 얘로 가지, 뭐. 응. 휴. 제작자 원픽이야, 어. 이거 월드컵 딱 들었을 때부터 부제에 뽀야미 사랑해 이렇게 써 있었어. 어, 뽀야미가 낫다. 16강입니다. 리아나. 햄둥. 무수사제 <목소리> 뭔데? <목소리> 뭐에 꽂힌 것같 <것도. 웃음> 아, 잭슨이 누가 봐도 더 진짜 완전 열심히 만든 캐릭터. 어, 부캐, 부캐 좀 귀엽지 않아요? 자, 이제 8강 들어갑니다. 뽀야미. 아! 아 뭔지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나 잭슨이 솔직히 좀 되게 웰메이드 캐릭터라서 찍어준 거지. 얘가 막 엄청 정이 가진 않아. 근데 얘는 좀 약간 뭐랄까 부두술사반의 매력이 있할까 어. 어떻게 이게 막상 막갈수있냐 <웃음> 어. 음. 이건 부캐. 4강입니다. 아 근데 이거는 리아나가 좀 넘사다. 햄통 미안하다. 가라. 이건 부캐. 리아나와 부캐. 하. 솔직히 웰메이드는 리아나인데 그리고 눈이 약간 민트색이라서 마음에 들지만 둘다 귀여워. 결승 안 선택 안 하면 안 되나요? 근데 뭔가 고양이 짬바가 있으니까 고양이로 갑시다. 주민 월드컵 우승은 어, 부캐입니다. 어머 부캐 여기 고양이 발바닥 있는 거 봐. 존나 귀엽다. 그죠? 고양이 발바닥. 예. 핑크 젤리네. 아 양주민들 다 젤리 있어요? 존나 귀엽다.